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시동 히터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데요 뭐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도 많이 사용하고요 우리나라는 재미있는게 캠핑 하시는 분들도 무시동 히터 많이 쓰세요 그리고 중국산이 저렴한게 굉장히 많이 수입되고 있죠 그래서 저렴한 중국산 많이 쓰는데 항상 문제가 1년 정도 지나면 고장이 나가지고 작동을 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시동 히터 고장 났을 때 또는 작동을 안할때 수리 방법 아니면 작동을 되게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시동 히터 수리를 하려면 먼저 얘 작동 원리를 알아야 돼요 뭐 작동 원리까지는 아니고 작동 순서 자, 첫 번째 뭐 이것저것 전원을 연결하죠 그럼 계기판에 불도 들어올 거예요 시작 버튼을 누르면 1단계 오른쪽에 여러분들 보시는 쪽 이쪽에 펜모터가 있습니다 전원을 키면 제일 먼저 작동을 하는 건 펜모터예요 바람이 돌아가 펜이 돌아가면서 바람이 나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동시에 내부에서 점화기를 가열을 시킵니다 점화기를 가열 시키면 약간 배기관으로 불은 안붙었는데 뜨뜻한 느낌이 나는 공기가 약간씩 나와요. 그 점화기를 가열하면 어, 그 점화기를 왜 가열하냐 점화기를 가열해서 내부에 남아있는 경유, 경유를 날려버립니다. 증발시키고요. 세번째 점화기를 1분 동안 가열을 하고 나서 내부가 마르면 그때부터 연료펌프가 동작을 시작합니다 뭐 여러분들 연료펌프 동작하는 소리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딱딱 딱 그러면서 잘때 들으면 되게 신경이 쓰일 거예요뭐 60초에서 70초 후에 회사마다 틀리지만 연료펌프가 동작을 합니다 연료펌프가 동작을 해 가지고 히터 안으로 기름을 경유를 밀어 넣으면 그때부터 점화가 돼요 점화 되는 소리가 우 하고 들리면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시동 히터를 작동시켰을 때 무시동 히터가 점화되는 과정이에요 모터가 돌고 내부에서 점화기가 히터 내부를 말리고 60초 후에 펌프로 기름을 공급하고 점화가 된다 점화가 되면 안에서 작동하던 점화기는 꺼집니다 한번 점화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점화기에 열기 없이 자연 발화에요 분사식 히터기 때문에요 자연 발화가 되고 그래가지고 불이 붙으면 다행인데 안 붙는 경우가 있어요 안 붙었을 때첫 번째 에러코드가 있는 경우 뭐 저희가 파는 히터를 기준으로 하진 않을게요 모든 히터 여러분들이 구입한 그래가지고 에러코드를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에러코드는 여러분이 구입한 히터의 매뉴얼을 보세요 대충 에러코드 보면 첫 번째 뜨는 게 전압 이상이라는게 있어요. 전압 이상. 전압 이상은 이 히터가 12V 인데 24V 배터리를 연결했다거나 그럼 전압이 너무 높죠. 아니면 24V 히터에 12V 배터리를 연결하면 전압 이상 에러가 뜹니다. 그땐 배터리만 바꿔주면 돼요 두번째, 온도센서 이상이란 에러가 뜨기도 해요. 근데 이제 에러 번호로 뜨는건 뭐냐면 대부분 전기적으로 진단을 해 가지고 어떤 부품들이 연결이 끊어졌을 때 그때 에러코드가 뜹니다 대표적인 게 온도센서 이상 펌프 이상 점화기 이상 모터 이상 그런 것들이에요 에러코드로 뜨는 건 그리고 에러코드가 뜨면 우리가 해줄수 있는 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방법이 뭐냐 펌프 이상이다 펌프 전기잭이 있거든요 뺐다 꽂고 기판에서도 한번 뺐다 꽂고 그거밖에 해줄게 없어 그래가지고 해결이 안되면 펌프를 교체해야 됩니다. 점막이상 에러 뜨면 점막기도 스켓을 한번 전기적으로 기판에 붙어있는 그 잭을 한번 꼈다 빼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에러코드가 뜨면 걔는 전기적으로 단선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도센서 이상 그것도 전기적으로 단선 된 거예요. 에러코드가 뜨는 거는 안 통하니까 전기가 안 통하니까 이상하다 부품이 없다 뭐, 그런 애라거든요 온도센서 이상도 온도센서 음, 잭에서 기판 잭에서 뺐다가 꽂고 그래도 안 되면 교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분해를 해볼게요 해볼까요? 막 진행할 겁니다 분해를 해볼게요 분해하는 방법 뚜껑을 열고 씹습니다 으아. 자 분해를 했습니다 내부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메인기판이에요 또이 메인기판 분해볼까요? 메인기판입니다 메인기판에 보면 이게 점화기고요점화기가 메인 기판에 연결되어 있고 펜모터도 메인 기판에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연료 펌프도 결국 전선을 통해서 메인 기판에 다 연결이 됩니다 에러가 뜨면 결국 기판에 있는 그 잭을 한번 뺐다가 꼽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해결되면 다행이고 대부분은 에러가 떴을 땐 부품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에러가 떴을 때 <웃음> 부품을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긴 해요 뭐냐면 에러 중에서 모터 에러 라는 게 있어요 회사마다 에러 코드 번호는 다 틀립니다 매뉴얼에 나와 있어요 모터 에러가 뜬다 모터 에러가 떴을 때는 첫 번째 전원을 넣자마자 모터 에러가 뜬다 거는 모터가 전기적으로 단선이 된 겁니다 모터를 교체해 줘야 돼요 근데 전원을 넣고 한 5초 정도 모터가 돌다가 에러가 뜬다 그런 경우에는 어디에 문제가 생긴 거냐면 이 기판에 보면 기판마다 약간씩 모습이 틀리지만 기판에 보면 요 세발 트랜지스터 같이 생긴 부품이 하나 있습니다 요게 바로 홀센서예요 홀센서의 역할은 뭐냐 기판에 한번 장착시켜 볼까요 요게 홀센서에요. 기판을 장착시키면 홀센서가 이 위치에 자리잡게 되죠. 그리고 펜에 보면은 여기 금속 동그라미 자석이 있어요. 회전을 할 때마다 이 홀센서는 이 자석을 감지해 가지고 펜의 회전수를 측정합니다. 근데 가끔 기판이 여러분 사용하시다 보면 은 나사가 풀린다든지 아니면 여러가지 이유로 기판이 삐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삐뚤어진 기판을 위치만 잘 잡아줘도 홀스에서 위치가 잘 잡히고 팬그 패네러가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제품은 이 홀스에서 조립하다가 삐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조립하다가 그럴 때는 손으로 잘 펴가지고 자석 위치랑 맞게 조절해 주시면 그 펜모터 에러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펜모터 에러 세 번째 지금은 펜이 5초 동안 돌다 말았고요. 펜이 계속 도는데 펜모터 에러가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냐면 분해를 해봐야 돼요. 분해를 해가지고 요 사이에 뭐실 같은 거라든지 머리카락 그런 게껴 가지고 회전에 방해를 받으면 팬모터 에러가 뜰수 있습니다. 또는 플라스틱 제품 같은 경우는 고정시킬 때 너무 강하게 고정시켜 가지고 케이스가 휘면서 이 펜모터를 돌아가지 않겠다 간섭을 일으게여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도 팬모터 에러가 뜹니다. 이렇게 팬모터 에러 같은 경우는 모터가 도는 것 같다 그러면 자가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에러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과열 에러. 과열 에러도 여러분들이 웬만큼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과열 에러는 뭐냐면, 이 히터 안쪽에서 경유가 타죠? 히터 몸통이 뜨거워져요. 그러면 이렇게 놓을게요. 히터 몸통이 뜨거워져요. 그럼 이제 펜이 돌아가면서 히터를 냉각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냉각이 잘안 되는 경우 과열 에러가 뜹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면 과열 에러 뜨냐면요. 뚜껑 열면 과열 에러 100% 떠요. 한 5분 있다가 신기하죠? 뚜껑을 열면 더 냉각이 잘될것 같은데 과열 과열 에러가 뜬다니 왜 뜨냐면 뚜껑을 열면 팬에 이 바람이 빨아들여도 바람의 흐름이 안 생겨요. 여기서 바람이 바로 들어가 있죠. 밀어도 얘를 스치지 않고 바깥으로 다 바람이 세요 그래가지고 몸통이 계속 달궈지면서 과열 에러가 뜹니다 뚜껑을 열면 과열 에러가 뜬다 뚜껑을 꾹 닫읍시다 두번째 온풍구 여기 흡기 모터 쪽에서 바람을 빨아들여 가지고 히터를 시키는데 이 설치를 하는데 히터를 아주 밀폐된 공간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아 이런 두고 여러분들이 히터를 설치할 때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히터가 냉각이 될까요 안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과열 에러가 뜹니다 그리고 또 과열 에러 진짜 많이 떠요 이쪽 흡기쪽을 벽에 가까이 대도 과열 에러 뜨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루프탑 텐트 사용하시는 분들 보면 어떻게 하냐면 히터를 차이다 설치하고 온풍관을 2m씩 해가지고, 루프탑을 올려요. 온풍관이 근데 그렇게 길어지면, 사실, 바람의 흐름이 또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히터가 과열이 돼요. 그렇게 히터 과열 에러가 뜬다. 그럼 첫 번째, 밀폐된 공간에 설치했는지 확인해 주시고, 밀폐됐다면 구멍이라도 뚫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너무, 흡기쪽을 벽에 가깝게 설치했는지 아니면 움풍관을 너무 길게 만들지 않았는지 그런 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도 과열 에러가 뜬다. 그랬을 땐 무엇을 교체해야 되냐. 과열 에러를 감지하는 센서가 여기 있어요. 한번 끄집어내볼게요. 아. 완전히 끄집어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온도 센서예요. 이 온도 센서를 교체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과열 에러가 해결이 안되면 얘가 고장나도 과열 에러 신호를 보내거든요. 자, 지금까지는 설명드린 건 에러 번호가 에러 코드가 떴을 때 대응 방법이에요. 그리고 에러 코드가 떴을 때전정기 에러, 펌프 에러, 온도 센서 에러 같이 어떤 특정 부품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경우 부품 단선입니다. 교체가 필요합니다. 안타깝죠? 그리고 과열 에러라든지 펜모터 에러 같은 경우는 어느정도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제거하면 해결이 됩니다. 자, 이제 진짜 골치 아픈 거로 들어갈게요. 에러 안 떠요. 에러가 안 뜨는데 딱 작동시키면 펜도 돌고 펌프도 뛰고 다 정상인데 에러도 안뜨는데 불이 안 붙는 경우 그때가 제일 골치 아플 거고 제일 흔한 정상입니다. 그게 사실은 너무 흔해요. 여기서 동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제생각에 절반은 무시동 이터 쓰시는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은 그 증상을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자 에러번호가 안 뜨는데 불이 안 붙는다. 그때 해결방법을 한번 제가 아는 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첫번째 아, 히터, 아까 작동 순서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전원을 키면 펜 모터가 회전을 합니다. 그리고 약 1분 동안 회사마다 틀려요. 60초인데도 있고 70초인데도 있고 다그 사이에 걸려요. 약 1분 동안 점화기가 가열되면서 히터 내부에 남아있던 경유를 날려버립니다. 그때 배기관을 통해서 미세하게 흰연기가 나와요. 흰연기가 나와요. 그리고 어느 정도 1분 동안 말리면 펌프가 작동을 하면서 기름을 넣습니다. 이 안으로요. 그러면서 점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점화가 안 된다. 첫 번째, 일단 연료가 공급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기름통에 기름이 채워져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처음에. 그리고, 두 번째. 60초에서 70초 사이에, 전원을 켜고 60초에서 70초 사이에, 펌프가 정상적으로 딱, 딱, 거리면서 뛰는지 확인을 해 주세요. 펌프가 에러 없이 안 뛰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전기적으로 단선은 아니에요. 기판이 판단할 때 펌프가 달려 있어요. 그런데, 뭔가 안에 고장이 나가지고, 사실 이 안에 필터가 있거든요. 거기가 막혀가지고 펌프가 안 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펌프가 뛰는지를 제일 처음에 확인을 해본다. 두번째 펌프가 뛰면 은 펌프가 뛰는 걸 확인했으면 두번째 확인해 볼건 기름관이죠. 기름관을 잘 보면 어느 정도 기포가 다 있습니다. 공기방울이요. 이 펌프가 뛸때 거기에 맞춰서 공기방울이 움직이는지 봐주셔야 돼요. 공기방울이 여기 있는데 칼랑말랑 칼랑말랑 갈랑말랑 그러나 그럼 둘중 하나에요 펌프가 막혀가지고 힘이 없거나 아니면 이 안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물질이 있거나 그둘중 하나입니다 그럴 땐 이번 1번. 펌프가려면돈 드니까 기름관을 띄어가지고 에어건 같은게 있으면 한번 쏴주세요 입으로 불어보시는가 막혔나 안 막혔나 확인해보는 방법이에요 그럼, 호수에 이상이 없다. 그리고, 펌프도 뛰는데 기포가 가지 않는다. 그러면, 펌프에 이물질 인 거예요. 그땐, 펌프를 교체를 해 주셔야 된다. 아니면, 펌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왼쪽 같은 게 있고, 오른쪽 같은 게 있고. 근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어? 뭐가 달려있네요? 이게 뭘까요? 너트 같은 게 달려있습니다. 너트. 노트를 한번 어. 너트를 빼면 요 안에 뭐가 나오냐면 그래도 나왔다 자, 요거 보이시나요? 콩알만하죠? 요게 연료 펌프 내부에 있는 필터예요 이게 막힌 경우에도 기름 공급이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펌프에 이렇게 생긴 너트가 달려있다. 한번 빼가지고 요거를 닦아주세요. 그러면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결되는,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긴 해요. 그냥 힘이 없어진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왜 펌프가 고장이 많이 나냐. 여러분 이거 설치하시고 겨울에 설치하셨죠? 설치한 상태에서 차 하부에 아니면 뭐 어딘가에 설치된 상태에서 기름관도 다 연결된 상태에서 봄, 여름, 장마철이죠 그리고 가을, 새로 겨울을 맞아 얘는 밖에서 거의 8개월 동안 방치되어 있던 거예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절반 이상 확률로 고장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겨울 동안 히터를 쓰시면 봄에는 만약 에 이제부터 히터 안쓴다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연료 파이프와 펌프까지 해서 연료라인을 다 제거해주시고 펌프를 따로 보관해주시는거예요 그게 귀찮다 그게 귀찮으면 1년에 한두개씩 펌프 교체하세요 이거 중국산 뭐 2만원 밖에 안합니다 펌프 독일산은 10만원이 넘어가죠 중국산 히터 그게 장점이에요 부품이 저렴하기 때문에 부담없이 교체할 수가 있다 그리고 펌프 교체는 쉽습니다 이게 연료가 제대로 공급되는지 확인해 보는 방법이에요 근데 연료가 제대로 공급되는데 불이 안 붙는다 아 진짜 어려워지죠 그럼? 열, 펌프가 연료를 잘 넣는데 불이 안 붙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거 확인하는 방법이요 보통 그 정도면 여러분은 정말 스트레스 받으면서 10번 이상 껐다 켰다를 반복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판매자에게 전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어떻게 수리하나 그러면서 네이버도 찾아보시고 카페 물어보시고 그랬을 거예요 10번 이상 하면 펌프가 연료를 공급하는데 10번 이상 불이 안 붙으면 어떤 일을 하냐야. 이쪽이 쪽 이쪽 이쪽 온풍관 쪽이에요. 온풍관 쪽 구멍이 배기관입니다. 히터 안으로 기름이 들어가요. 기름이 어디로 들어갈까요? 자, 보세요. 여기를 통해가지고 여기로 들어갑니다. 기름이 들어가요. 기름이 들어갔는데 불이 안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름은 당연히 히터를 통과해서 밑으로 다시 나옵니다. 10번 이상 했는데 요 배기관을 통해가지고 맑은 기름이 똑똑 떨어지는게 보인다면 그때는 연료 공급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연료 공급에 문제가 없으면 그 다음은 어딜 봐야 되냐 두번째 에러가 안 뜨는데 불이 안 붙어 가지고 미치고 환장하겠다 그러면 점화기를 한번 봐주셔야 돼요. 점화기 요게 점화기입니다. 점화기 요 고무를 실리콘인가 요걸 제거하고 점화기를 빼봐야 돼요. 점화기를 뺍니다. 점화기를 뺄게요. 자, 요거는 점화이 렌치입니다. 점화이를 쉽게 뽑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렌치고요. 여러분 이런 거 없을 거야. 이런 거 없으면 그냥 롱노즈 가지고 살짝 잡아가지고 들리셔도 돼요. 저는 렌치로 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러다가 몇개 뿌러뜨렸거든요. 어, 기판에서 먼저 빼야 돼. 뒷면에서 빼고, 돌려보겠습니다. 점막기를뺄 때는 조심조심. 점막기 흑연 같은 거라서 쉽게 톡 부러집니다. 조심조심. 다 돌아왔나? 다 돌아왔나? 점막기 뺐습니다. 자, 점막기가 이렇게 생겼죠? 점화기 한번 보여주시고 이 점화기에 전기가 공급되면 빨갛게 달아올라요. 그러면서 히터 내부에 경유를 날려버리고 새로 경유가 들어왔을 때 불도 붙여줍니다. 보통 이 점화기 중국산 히터 문제가 뭐냐면 저도 2년 전에 그때 엄청나게 고생했는데 중국산 점화기를 사용하면 50% 확률로 3개월 내로 점화기가 고장이 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다음부터 점화기를 막 찾아다녔어요. 어떤 점화기를 써야지 고장이 안 나냐. 그러다가 일본에서 큐세라라는 곳에서 점화기를 만들고 호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히터 공장과 함께 일제 점화기를 한번 달아봤어요. 그랬더니 고장이 안 나요, 점화기는. 일제가 좋긴 좋아요. 뭐 요새 불매운동도 있지만 요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일제를 써야 될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점화기. 점화기는, 만약에 중국산을 썼다면, 점화기를 교체해야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보면, 철망이 하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점화기 안에 철망이 있습니다. 왜냐면, 철망을 경위로 싹 적셔주고, 그 철망에 묻은 경위를, 점화기가 붙이는 거예요. 한번 요 철망을 끄집어 볼게요. 안 빠집니다. 이것도 1년 동안 썼던 거라서 그런지 철망이 벽면에 눌어 붙었어요. 이거 좋은 샘플 가셨네요가지고 왔네요. 네, 이런 경우는 불이 안 붙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철망 제가 제대로 보진 못했지만 이걸로 눌러도 꿈쩍도 안 해요. 왜냐면 안에서 눌어 붙은 거예요. 이럴 때는 이 철망을 끄집어내서 새로운 철망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철망 교체만 해줘도 불잘 붙어요. 철망 끄집어내는 방법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만약에 여러분께서 해서 불꽃 토치 같은 걸 가지고 계시면 안 끄집어내지는 거 있죠? 불꽃으로 확 달구세요. 달구면 끈적끈적하게 눌러붙어 있던 타르가 녹으면서 철망이 쉽게 톡 하고 빠집니다. 근데, 그래, 나는 불꽃 토치가 없다. 그럼, 요런 거 하나 준비하세요. 요런 거. 요런 걸 준비해가지고, 철망틈에다가 쑤셔 넣어야 돼요. 쑤셔 넣어. 거집어냈습니다. 야 자, 철막 눌러붙었죠? 이게 요점막이 안쪽 점막이 들어가는 원통형 공간 안쪽에서 눌러붙은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 철막을 교체해주면 바로 해결이 됩니다. 철막을 교체해주면 제 경험상 90% 이상의 확률로 수리가 됩니다.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 저 철망을 교체해도 저 철망을 교체하고 그래도 불이 안 붙는다 야 그럴 땐 이제 근본 대청소를 해야 됩니다 대청소 철망을 교체해도 안되면 대청소를 해야 된다 오늘 완전 분해 들어가네요 떼버리고 내를 해보겠습니다. 고오 이번에는 잘 떨어졌죠? 잘 떨어졌는데 데 절반의 확률로 이펜 모터를 분해할 때 여기 초록색 가스켓 보이시죠? 이 가스켓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분해 청소를 하기 전에는 필요한 거 하나 가스켓 하나를 미리 확보해놓자. 안 그러면 조립할 때 이거 찢어져가지고 조립이 안 돼요. 새로 낫도록 됐네요. 저 안쪽도 봐보자 이제. 깨잘안 망가뜨리고 잘깰수 있을까? 갈까? 이게 바로 꺼놓고요이 안에 가스켓이 하나 되있습니다이 가스켓은 거의 안 망가져요. 진짜 구조 간단하죠? 구조 어떻게 되냐면 이쪽으로 기름이 들어오면. 점화기가 처음에 점화를 시키고 열기로 700도 정도로 점화를 시켜버려요 점화를 시키고 한번 점화가 되면 옛날에 우리 한 30년 전에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쓰던 기름 번호 있어요 기름 번같 같이 계속 불이 붙게 됩니다 그땐 점화기가 꺼져요 번호죠 번호 버너. 그리고 이게 연소실입니다 만약에 제가 알, 앞서 알려드린 방법으로 불이 안 붙는다 또는 검은 매연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런 경우에는 번호 분해하셔가지고 대청소를 하셔야 돼요. 여기 청소하는 것까지 시연 안 할게요. 구두스, 그 쇠솔로 털어도 되고요. 나중에 요거뭘로 아, 알코올 같은 거로 닦으면 될까? 알코올? 어, 알코올 같은 거로 닦으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 기유나동유 그런 기름으로 닦아도 되고요. 대청소가 들어가야 된다. 이 정도면 굉장히 깨끗한 거예요. 이 정도면 굉장히 깨끗한 거고 심한 경우는 그 탄소라고 하죠. 그름. 그름이 름 거의 1cm 두께로 촘촘하게 쌓여있는 경우도 봤어요. 오늘 에러코드 설명을 드리려다가 시터를 완전 분해를 해봤습니다. 자 히터 분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하다 보면 이렇게 공구 필요한 공구 뭐야 렌치 하나 드라이버 드이브도 필요 없었네요. 렌치 하나랑 하나만 있으면 완전 분해가 됩니다. 분해해 가지고 청소를 해주시면 돼요. 조립 해볼까 조립은 뭐분해 분해를 하나 해 놓고 교재로 삼을까? 도도도도. 그래야 되나. 버버릿사. 걱정하자 바로 연기 나나. 네. 자, 쯧 요거 한번 찍고 여기 준비를 해 놨고요. 자, 내점막에 갈까? 점막이 철망은 눈으로 보고 알수 있어요. 기름 눌어붙은 거, 찐득찐득 까맣게 탄 거. 점화기 불량은 어떻게 할수 있냐. 저희는 지금 24V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12V 점화기 테스트 할게요. 한번 해주세요. 배터리 연결했을 때 빨갛게 달아오르면 정상이에요. 이거 정상. 점화기가 고장나면 저렇게 달아오지도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달아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2초 이내. 저게 5초 지나야지 달아오른다. 그래도 불량이에요 자. 제가 바보짓 을 했습니다. 가스켓을 안 넣고 했어. 뭐 이제 촬영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예요. 뭐냐면 다음에는 설치 갈까요? 설치? 네.